안녕하세요. 이혜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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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친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에 종로를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건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바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되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로마서 8장을 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왜 이런 선언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법을 묻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지요. 로마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얻은 영광도 우리가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8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혹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도 되돌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무슨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의 생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답,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목사나 성경교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학교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단지 교회는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